처음이라 그래 며칠 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1년 뒤에도 그 1년 뒤에도 놀기 맘프로 TV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눈썹 문신을 한지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눈썹 문신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눈썹 문신을 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어떨지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사실 눈썹 문신을 하기 전에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면 남자가 어떤 얼굴에 이 눈썹 문신도 어떻게 보면 성형 수술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좀 부끄럽다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런 걸 남자가 해도 괜찮나? 좀 변태같이 보이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어, 결정하게 된 계기는 그랬어요 요즘은 눈썹 문신 하시는 남자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시술을 받으러 갔을 때도 어, 남자분이 한분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일단은 제 주변에 뭐 친구들이나 회사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해요 젊은 분들, 뭐 4,50대 분들 가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하니까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용기가 쉽게 났던 것 같아요 눈썹 문신을 처음 하면 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짱도같이 돼요 이렇게 눈썹 위에 굉장히 두껍게 진하게 마치 벌칙으로 분장을 한 것처럼 눈썹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데 그거는 조금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눈썹 문신을 하고 그 첫날에 해프로랑 같이 카페를 갔는데 대학교 후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를 하는데 굉장히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문신을 한그 날은 좀 다른 약속은 잡으시지 마시고 좀 집에 가셔서 혼자 만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눈썹 문신을 하고 처음 한 일주일, 이주일그 정도가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움이 심해요 제가 여기 링크를 띄워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논선문신을 하고 일주일 동안의 그 변화 과정을 이 영상에 어, 담아봤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은또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어, 보시면 알겠지만 눈썹이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기간이 한 1, 2주 정도 지속이 돼요 어, 한 가지 조금 팁을 말씀드리자면 은 컬러 로션이나 뭐 여자분들 쓰는 그런 파운데이션 같은 거를 이 눈썹 주변에만 조금 발라주시고 회사나 뭐 학교를 갈때 그렇게 다니시면 은 그래도 좀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눈썹 문신을 했을 때 많은 사람이 알아보지 않을까? 아니면 이걸 했는데도 부자연스럽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어, 내 눈썹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 눈썹 문신을 했을 때 일단 여자분들은 다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은 반은 알아보고 반은 무관심 그래서 어, 눈썹 문신을 했을 때 일단은 알아보기는 다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때 애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좀 다쳐가지고 이쪽하고 이쪽 눈썹의 끝부분에 찢어져서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눈썹이 안 나거든요 원래도 이렇게 눈썹이 엄청 풍성한 편은 아니었지만 이제 눈썹 자체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게 좀 인상이 좀 좋지 않아 보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눈썹을 문신하고 나서는 더 스스로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외모적으로 좀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고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어, 눈썹 문신을 했을 때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저는 그 부작용을 겪었거든요 어느 날 이렇게 세수를 하고 분명히 수건으로 잘 닦았는데 이 눈썹 위에 작은 물방울들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닦으려고 눌러봤는데 그게 제살인거예요 보니까 이 눈썹 위에 수포 같은 것들이 조그맣게 알갱이처럼 생기더라고요 그게 한 처음에 세달 정도까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잘 보이진 않는데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썹 문신을 했던 다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똑같이 그런 수포가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눈썹 문신을 하는 그 염색약 같은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금까지도 별 문제는 없어요 눈썹 문신했을 때 굉장히 많이 아프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마취하고 해서 그런지 조금 따끔한 정도 할 때도 괜찮았고 하고 나서도 한 2주, 3주 지나서부터는 괜찮았어요 하고 나면 은 리페어 크림을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 크림을 바르고 조금 아물고 나면 한 2, 3주 지나서부터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2, 3주 동안에도 조금 따끔한 정도 제가 처음 눈썹 문신하고 저도 이게 제대로 잘된 건지 안된건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솔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너좀 눈썹이 좀 부자연스럽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눈썹 문신 을 해놓고도 아 이게 잘못했나 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좀 있었는데 눈썹 문신을 할때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눈썹 문신을 해주시는 분도 봤을 때 누워있는 자세에서 눈썹 문신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누워있을 때랑 이렇게 앉았을 때 그리고 눈썹을 뭐 치켜 올렸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눈썹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 눈썹 문신을 할때 처음에 이 눈썹 밑그림을 그리시거든요 그때 어, 그려주시는 분하고 또 받는 당사자하고 잘그 모양을 보고 결정을 굉장히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그 눈썹 모양을 같이 봐줄 수 있는 한 분을 같이 가서 어, 세 명의 모양을 같이 보고 눈썹을 그리면 어, 좀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번에 눈썹 문신을 하게 되면 좀더 자연스러운 모양을 신중하게 잘 선택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제는 많이 좀 자연스러워진 것 같고 주변에서도 처음보다 많이 자연스러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음, 앞으로 이 눈썹 문신 한게 얼마나 더 지나서 색이 빠질지 원래 상태로 돌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1년이 된 상태에서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하프로는 어떤 거 같아? 오빠 오빠가 처음 눈썹 했을 때는 되게 자연스러웠거든 근데 리터치하고 나서는 너무 진하게 된 거야 뭔가 이제 그 외곽까지 너무 딱 또렷하게 자로 잰듯이 딱딱 이렇게 떨어지니까 너무 티가 나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뭐 너무, 너무 티 난다고 그러니까 같이 갔던 내가 더 뭔가 민망하고 미안하고 좀 그랬어 <웃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훨씬 더 한계에 자연스러워 나는 사람들이 리터치할 때 조금 흐리게 했으면 좋겠어. 그건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조금 흐리게 하는 게더 자연스럽고 만족도가 클것같아좀덜 오래가더라도 응. 너무 흐리게. 선명하지 않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오빠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1년더 <웃음>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 아, 그래? <웃음> 미라그를 괜찮아져 이렇게 눈썹 문신을 하고 1년 동안의 그 과정과 1년 후에 저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눈썹 문신을 고민하고 계신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잘 고민하셔서 좋은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안녕. 이 <웃음> 네 생각만으로 벌써 1년이 잘해? <웃음> 가수 같아? <웃음> 응 <슈스스나가>? 슈스스 나가? <웃음> 슈스스? 슈스케 <가게>. 아니야? <웃음> 슈스케 <웃음>